야, 렐름, 할, 재밌는 서버 없나? 렐름, 랠름... 렐름 서버는 들어간다기보다는 그거임. 뭐? 그, 아는 지인들끼리 하기 딱 좋은 거고. 응. 음. 서버 재밌는 거는, 그게, 요즘 무슨 서버 있더라. 재밌는 거 없나, 이거? 음.. 많이, 많이 없어. 그냥 소소하게 즐길 때 하는 거라서. 이거, 시험판 받고, 봤고... 뭐 파봐도 되나? 응? 이 시험판받고 한 파봐야겠다 어? 무료로 렐름 사용해보기 자꾸... 아 이거 인터넷 켜지면 한번더 했고 음. 브루시드 오케이 렐름이란걸 한번 했어 음. 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렐름을 켰어 어 스타트 유얼 소트 엘림븐스 플레이 몰라 그거 이거는 나 결제는 해본 적 없어가지고 나는 맨날 누가 초대해줬거든 음 됐다 잠시 문좀 닫고 왔다 이게 아는 사람 초대하는거거든 어 아. 초대장을 직접 보내는거야 어디로? 그 뭐라 해야 되지 마크에서 닉네임 쳐가지고 보내, 고 보낼 수 있거든. 아, 어, 술 먹으면 안돼지금 나. 잠깐만, 아빠 가 자꾸 칵테일 다 준다, 그런 데가지고. 못들었다 <웃음> 하나 만들어봐도 돼? 만들면은 이거 한달 바로 시간 간 뒤. 그래서 할 사람 딱 모아서 하는 게 나을걸? 어차피 나 3월달부터 못하니까, 지금 해야 돼. 오. 가 2020년 1월 24일 열다 <웃음> 오픈 됐다 크리에이트 한번 만들어 보, 봐야겠다 뭐가 재밌냐? 이 파이어레이션을 건축하는 것 같은데 그냥 <웃음> 영감이 왜 있어 이걸.. 그거 할수있음응 음. 생애생으로 팔 수도 있고 이전에 하던 거 불러올 수도 있네 어 그냥 서버 파일 아무거나 불러올 수 있어 어드벤처는 뭐야? 응? 어드벤처 어드벤처가 니네 영어로 돼있지 지금? 어그 한국 오드. 한국어 되지 않음? 어 되긴 되는데 그냥 영어 볼래 영어하면 폰트가 음. 커져서 아 월드 템플릿 아. 지금. 이래 주구나 이거를. 미니게임 같은 것도 할수 있어. 어, 그렇네. 응. 와, 아, 이거 하나씩 눌러보면 되구나. 응. 월드 테스트. 오, 시드. 넓은 생물계는 한 번도 안 해봤다 나. 근데 안 하고 싶다 뭔가. 그게 바이옴 하나 하나가 존나 크다. 맞아 이거 안 하는 게 낫던데. 뭐. 네 바다 한번 들어간다 이거. 응. 한 10분 동안 바다 헤엄치고 있어야 돼. 10분도 안. <웃음> 10분도 더 어. 이상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거나 한번 열어 봤어. 이 초대를 어떻게 하지? 그 초대 나는 잘 모르. 안 해봐서. 안 해봐서. 와. 어. 일단 열어볼래. 일단 해보지 뭐. 해보고 싶 해보고 싶어. 또 있을 거야. 약간 초대장 모양 있을 거야. 응. 아닌가? 마크 닉네임 주면 되나? 어 마크 아, 닉네임을 니가 음. 써서 보내는거야 음. 그사람한테 어, 닉네임 한번 보내 봐봐 나중에 어 여, 열었다 디지트 월드 어 이걸 끌 수도 있네 음. 어 미니게임도 있다 아 월드도 바꿀 수 있네 응 계속 바꿀 수 있다 한번 열면 못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 아 여기 있다 이름 이름 불러 봐봐아 이거 저 쳤음 하기 쉽네 이거 응 음. 미리 게임도 해 볼까 나중에 어떻게 찮지 보내봤다 잠깐만 어디 어디 어, 어디서 받는 걸까요 월드 네임 디지트랜드. 제너레이션 원. 디지트, 제너레이션 원. 어, 초대장 왔다. 어, PVP, 데, 당연히 되고, 포맨드 블록 되고, 폴스 게임 모드, 그 뭐지? 게임 모드인 게임모드? 거지. 일단 들어갔거든 어. 야생인데, 그냥. 어, 야생이다. 음. 노말모드 오 서버 다 썼다 어 서버, <웃음> 어, 서버 새로 했다 미니게임 뭐지? 응? 음? 미니게임 하면은 딱 처음부터 그게 미니게임으로 돼오야 미니게임 지뢰찾기다 지뢰찾기 터진다. 한번 해봅시다 어? 이거 혹시 진짜 터지는 건 아니겠지? 됐다 야 미니게임 한번 해보자 응? 미니게임 들어가는 중음 리복소리 잡고 끈게아이 웹페이지를 열었다 또 어. 그... 됐네 예스 다운로드 다운로드 리소스 팩이 필요합니다 다운로드하고 커넥팅 투여 렐름 야 뭐가 안돼오 계산데이 어, 뭐라고? 으아 뭐야? 뭐야? 날 수가 없어 그 그래? 응아 응. 괜찮아 안날아도될것 같아 뭐야? 어이... 안... 이거 하는 동안 이거 꺼놔야겠다 됐어 뭐가 이상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뢰찾기. 어, 어, 있네. 오, 쩐다. 보인다, 이거 뭐임? 이지 모드. 지뢰찾기인데. 그냥 지뢰찾기? 응. 괜찮네. 뭐야. 이거 사용법이 어떻게 되노? 펀치 몰라? 까기 펀치 아 있네 지뢰가 170개나 있어 개찮은데 오이 쉣 뭐야 어 뭐야 내 사방인데 나 사방이 나 그거인 어어 아하 이거 6면이네 이거 6면짜리네 개 어렵겠네 음. 유 롯! 뭔데 이거 개빡세 이지모드로 한번 해볼래? 이거 협동이거 같아 가자 요거 한번 까보자 뭐야 얘나 그거 하나만 줘봐 깃발 안던져도 던지면 서어차 어, 주웠다 주웠다 어, 안 줏어진다. 뭐, 막렉 걸리는 거 같은데? 맞나? 모르겠다요. 뭐야, 이거? 나, 이 이런 오, 책밖에 근데... 없어. 나, 책 있어. 아이, 야, 이거 고장 났는데, 멀티가 안 되는 건가? 응. 음. 그럼, 나가보지, 뭐. 렐름인데, 멀티가 안 되는, 렐었는데 멀티가 안 되는 렐름인데, 뭐야, 이게. 디지트랜드. 어, 이거 하고, 커넥팅 투 e 렐름. 렐름에서. 책을 안 줘. 너 거기서 뭐 하니? 얘, 네, 이게 보고 있는 방향으로 텔포한다, 봐 어, 그렇네. 이상하다, 야, 이거, 맵이. 응, 음. 섭종. 맵이 막 고장났어. 그러면, 어, 미니게임 말고. 음. 미니게임, 다른 거한번 해볼까? 슬림 나이트. 금방 봄봄에 같은 것도 있더라. 봄봄에. 듀얼 어. TNT. 뭐야, 이거. 마인보트 레이스. 댄스 플로어. 어. 보트 레이스 좀 재밌을걸? 약간 카트라이더 같은 느낌인데. 어, 해볼까? <웃음> 이걸로 결정. 요 놈으로 결정. 들어가겠습니다 요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 아직아 mm -hmm. 아직은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다운받고 있는데 이거 다음번에 다운받아야겠다 입마는 음. 예스 어 이거 괜찮은데 릴름 요 워크인 패러링 그... 커넥팅 투 렐룸 아 근데 이거 비싼거 빼고나다 괜찮다 응 음. 비싼거 빼고 제발 들어가게 해줘요 언제 시작될까요? 내 키보드 소리 녹음 안 되지? 몰라. 아 그럼 안 되면 다행이다. 어야 서버에서 튕겼다 나. 아이고 다시 들어와보자. 오케이. <웃음> 예내 다음 받았잖아 임마. 내룸 들어가는 중.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응? 몰라. w 크 컨피그룸, 이이 뭐야? 야어 뭐? 컨 c o n f 뭐 하는 거 o m 어 o n 여기 g r 컨핑. 아 응. 뭐하핑거 g 요 그냥 이거 테스트 하는 거 컨핑. m config 튜토리얼 룸 여기가 튜토리얼이래. 어 그래. 아이템스. 콜렉트. 응. 대가리로 처으면되는 건가? 오케이. 아이템스. 콜렉트. put into o 오케이. equals g e 이 빨간색은 뭐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so... 인성질 오케이, <웃음> okay, 인성지라는 거고, 이게. 이게, 피니시 라인 이건 뭐지? You are allowed to pass the gate.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건 뭐지? 이거 보자. 노란색으로 다음 뒤지는 건가? collect and hold, put in the open hand. 어. 그런 것 같은데? 이 파란 건 뭐지? 어 파란거 모으고 가야되는건데 음. 아 이게 파란거 되어있으니까 파란색으로 가야되는건가? 오케이 그러면 하면서 해보자 오케이 여기 중앙로비 가면은 점프트 플레이 이거든어 이기면 왕관준대 음. 여기 가면 점프 강화부튼 오 거기서 점프하면 되나? 나 머리 박았다으 나? 난... 어 버튼 누르고 타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버튼 누르, 누르면 결정 된다 내 버튼은 빨간색이다 으아 빨간기 오케이 프리즈 마린 오 프리즈 마린 뭐 오케이 간다 자 <웃음> 이, 이런 버튼이네 이제 이거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건요? 몰라 그냥 앞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으아 뭐야 이게 가자 야 길막 하지마 약 돌고리 꺼져 뭐 노래도 이게... 있는데 노래도 있다고? 어뭐 인성질 하고 싶다 뭐하는거임나배 사고 났다 으아 이게 어렵다 이뭐할때 쓰는 거니? 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쓰는 줄 모르겠어. 홀드. 어. 야 이거 아이템 어떻게 먹었냐? 몰라. 그냥 머리 머리 지나가니까 먹어졌어. 아 꺼져 이. 어 이거. 어야나나 나 그거 모르고 버렸어 아이템을 어떻게 쓰는 지 모르겠다 어 F F F F <웃음> 들고 F 누르면 된다 어 앞에 안보여 <웃음> 됐다 됐다 <웃음> 튀어 튀어 안된다 내가 지기 생겼다 이러다 으악 이리와 임마 으까쳤다난 졌다 <웃음> <웃음> 이거 위로 안보인다 어디로가야지난 졌다 잠깐만. 빨리, 빨리. 노래가 너무 크다. 2%. <웃음> 아, 잘못 왔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러면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웃음> 오케이, 오케 됐다. 이쪽으로 빠지면. <웃음> 으, 진다이 <진짜. 웃음> 자식, 너의 최우다 그건. 아니다,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상. 귀여운데? 안 유턴 구간이다.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okay, okay. 근데 이런 식으로 날 기만하다니 가자 뭐야 아 근데 나도 아니잖아 어 잠깐. <웃음> 요 여기서 날 길을 못 찾으면 난 망한다 난 망했다 <웃음> 난 망했어 <웃음> 아길잘못었다누나 <자막 웃음> 어, 가고 있디 <웃음> 이 자식 <웃음> 누가 나 부른다 잠깐만 빨리 가야돼, 빨리. 야, 길을 못찾겠다. 아, 네 망했다. 오케이. 망했다. 들어왔대. 나는 졌다. <웃음> 이런, 내가 졌다. 으악. 으악, 길, 길을 어. 못찾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여러 명 모아야겠는데, 이거. 어 아, 어...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나갈 길을 발견했다 야 꺼져 임마 승현 불러서 하면 재밌겠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승현이 마크 있나? 몰라 없을걸? 뭐 이거 왜 이리 길어 매일 왜 이리 길어 이런 이럴수 이거 왜, 매일 왜 이리 길어 먹어! 으악! 먹어! 대패, 임마! 미패라고 으악! 대패, 임마! 끝까지 인성질을 하다니, 나한테. 저리 가, 연어! <웃음> <웃음> 난 들어왔었어. 으악! 222초다! 오, 다음 거다, 다음 랩이다, 다음 랩. 으악! 이번엔 이기고 말테다. <웃음> 오케이. 자, 각오해라, 임마. 삼이이어 타야 된다 아 2, 오케이 오케이 간단한 출발이다 어. 아. 기막 <웃음> <웃음> 아 기막 아야 방향 감각을 잃었던 너 때문에 아 yes 간난 망했어 벌써 <웃음> 야. 뭐가 벌써 망해 아, 아 걸렸다 아 걸렸어 됐다, 됐다, 됐다, 내가, 나의 승리다, 이 정도면. 잘되려야어 으악! 아, <웃음> 어, 예. 빨리, 빨리, 빨리. 어. 아. 빨리, 빨리.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나무에 걸렸다! <웃음> 아, <으악>. 나무, 이 자식. <웃음> 아이템을 먹어야 돼. 으악! 내뒤라으 <웃음> 순간적으로 자유사찰을 봤다, 나는. 아, 저런. 빨리, 빨리. 야, 으앗, 으이! 으이! 야, 있어서... 야, 끼었다 이거. 나끼다고 으악, 끼어서 뒀다. 이 자식. 나한테 인성질하다니. 을 도망가. 도망가. 으악, 제발. 다섯 명인가 밖에 안 될걸? 아, 네명 밖에 안될겠다네 명, 네 명. 으악, 일로, 이 자식, 일로 와. 도망가. 민규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 어. 너, 이 자식. 뛰어, 뛰어, 뛰어. 내가 엄청난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어. 오케이. 이제 적인 드리프트다. 내가 너한테 인성질 안못 당할 것 같아. 아, 걸린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이템이다 됐다. 으악. <웃음> 아, 걸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다. 예스. 예스. 탈출이다 빨리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빨리빨리! 으악! 으악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길이 왜뺑 돌아가! 야! 길 아니, 잘못 탔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못다난 망했다! 이거라 뭐라 됐다 됐다 됐다!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으악! 예! 너말좀빨리 안돼! 안돼! 안돼 <웃음> 부셔버려 안돼 아야 근데 이거 그거 어떻게 먹냐 뭐 아이템 어떻게 먹더라 아이템 그 되라. 정확히 정확히 그 밑에 밑에 지나가면 된다 아 자동으로 먹히구나 그러면 음자 타십시오 간다 가도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깨, 깨, 깨, 먹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아이템 못 먹었다! 아못 먹었다! 으 뭐야 이거 오른쪽! 으악! 야 길막지마 너! <웃음> 너이 자식 인성질하다니 나한테 <웃음> 아돼 아이템을 먹지 못했다! 으 어! 죽었다! 어, 아, 나 죽을뻔 했다 오! 야 죽었다 <웃음> 어떻게 죽어서 끝났다 <웃음> 이 내가 완주를 하면 내나이 승리다 이거는 아 네. 돼 깃발이 이거를 야 안돼 여기 길이 없다 비켜, 아 네. 어, 뭐야? 으악! 얘다 죽었어. <웃음> 죽으면 끝나네. <웃음> 뭐어 방금, 근데. 뭐야, 이거? <웃음> 둘다 죽었네. 레이스, 정글이다. <웃음> 자. 김, 각오하시지, 임마. 난 이쪽으로 가겠다. 나 부정 출발했다. <놀람> 으아! 너야 부정출발하다니 이 자식 또 나한테 약양파 으악! 나한테 통 당하기만 해 맨날 이거 너무구나 <놀람> 하하지마 연어 저리가 이거 너무구나 <놀람> 아 나는 왜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너무구나 아 나도 저녀석 골려주고 싶다. <놀람> <웃음> 도망가. 이거 먹어라 나도 저 녀석 골려주고 싶다. <웃음> 이거 먹어라안 써지네. 됐다, 드디어 첫 번째로. <웃음> 어, <웃음> 어, 흔들린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대, 나도 아이템 먹고 싶다고. <웃음> <웃음> 이거 먹어라 야, 나는 왜. <웃음> 이거 먹어라 <웃음> 도망가. 예야왜 아이템이 안써져 <웃음> 야 이거 왜 아이템이 안써지지 빨리 버트부수러 가자 어어야 잠깐만 F 누르면 원래 써져야 되는거 아니냐 써지네? 어. 써지네? 어예 아, 한번만 누르면 되나? 응, 음, 한번만에 부드러면 되는데 그 쿨타임 말해야 되지? 지속 시간 동안 못 쓰더라. 음. 야 이거 떨어지면 죽는대. <웃음> <웃음> 아이 무지개 로드인데. 야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이거. 어 재밌겠는걸. 야또 부정 출발했다. 이오게이케게 부정 출발하다니. 너 자꾸 그럴래. 초에가야 된다 이거. 아까다가 떨어지면 안 된다. 야 이거 길이 없다 여기 이거 놔 먹어라 여기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멀미다 멀미 난다 멀미 난다 멀미 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멀미야 먹고 라 이럴 줄 알고 집에서 물로 비상 비, 상비약을 챙겨놨지 내가 으악 으악 야 이거 빨리 가로질러 <웃음> 다 세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번, 이번 판에서 이긴다, 면 야, 이거 버그 있다. 중간에 밑에 길 보이길래 길로 내려왔는데 내려왔네 뭐야, 뭐야. <웃음> 야, 나 보트에서 내려줬어. 내려서 뒤졌어요 <웃음> 어, 보트에서 내려줬어, 나. 으악! <웃음> 예 이거 들어가면 이긴다. 어, 보트에서 내려줬어, 강제 패배. <웃음> 아, 나는 언제쯤 이길 수 있는 걸까? 오케이. <웃음> 천천히 가자. <웃음> 이 자식. 여기로 가면 되나? 안 되네. 오케이. 이 자식. 아, 승리구만. 안 돼! 들어간다! 나, 내왜 포트에서 내려줬어, 갑자기. 오케이, 가자. 야 이거 떨어져도 안죽는데 왜지 야나 여기서 뭐? 좀 내려줘요 <웃음> 야 이거 언제 이거 몇, 몇 트랙이나 도는거냐 도대체 뭐 몰라? 야나 32점이다 이 자식 <웃음> 어야 이거 좀 빡세 보이는데 3,2,1? 아 오케이 오케이 내부정 출발하는 법 안다 이거 뭔데 <웃음> <웃음> 아이 <아니>, 부정 출발 도이렇어게 <웃음>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오른쪽으로. 어? 중앙 트랙 쪽으로 달려가면 된다. 아, 진짜? 어. 이거 어. 먹어가라 야, 이거 얼음이다, 얼음 개 빠른데. 그렇네. 야, 이개 어려워. 어, 야, 나, 어, 야, 나 얼음 까져서 죽었어. 얼음 까져서 <웃음> 죽었다고? 어, 야, 보트가 가라앉았는데, 나? 에? 네? 응? 에? 네? 응? 야나 보트가 가라앉았어 어. 그래서 졌어 야야 아 젠장 나 내렸다 실수로 야이 보트가 가라앉아서 나 강제로 탈락했는데 <웃음> 강제탈락이라니 보트 가라앉으면 안돼 그럼 내리지 어 뭐야 들어와라 임마 빨리빨리 빨리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조정증거이다난 <웃음> 부정출발 따위 안하고 이긴다 <웃음> 아이 이거 너랑씩 들어가면 안되네 뭐야 어 뭐야 근데 이거 이거 어디로 <웃음> 들어간거야 도대체 몰라 나 노란색 있어서 노란색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저... 몰라 해골 모양 되있으면 안, 뭐, 안 들어가지 건가아 둘다 해골 모양 있더라 그러니까 뭐지 나 노란색깔 먹고 노란색깔 들어갔는데저희시작지점이 <웃음> 어디지 이거는 어 잠깐만 야나 망했어 또... 나 망했어 뭐돌아네나 망했어 방금 <웃음> 그걸 내리냐 <웃음> <웃음> <웃음> 나 지금 망 아니, 해서 떨어졌다, 나. 나. 아, 못 먹었다. 아! 안 돼! 걸렸다, 이 자식아! <웃음> 이 자식! 야! 고위수를 <웃음> <거 입술에> 걸렸다! <웃음> 이 자식! 인성질 하다니! 고위수를 나한테... 걸렸다! 어, 뭐야? 아 안돼 네. 아내 네, 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다 이상한 안 하면 나 이상한 짓 말면 나 이승리다 으악! 빵았다 으악! 어 이거 죽네 뭐야 어 이거 길이 어떻게 된 거야 간다 간다 간다 73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은 기록이다. 거주조 걸려라. 대단 나이 승리다. <웃음> 나이 승리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 지옥. 어 이거 마지막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옥이다. 네달안 끝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언제 끝나는데?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거 빨리 오른쪽으로 좀만 가면 된다. 니네 왼쪽으로 가면 된다. 예 맞네. 부정 출발되네. 왼쪽으로. 부정 출발다 <웃음> 부정 출발이다. 어, 사람이 이거. 없어서. 야, 미안, 보인다. 와, 진짜네. 으아. 잡... 이러나 이러나. 야, 이거 다 먹어라. 이거 다어 야, 여기 불 있다. 야, 불 담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그런 거 같다. 야 보스 나왔다. 뭐야? 야니 불에 탄대. 나 불에 탔다고? 니 불에 타고 있는 거 이거 아니네. 아닌데. 아불 꺼졌다 방금. 살짝. 야 거기서라. 야 거기서라. 나 이승리다 이 정도면. 어! 나 내려졌다! 아! 골다았다 됐다! 나의 승리다 이 정도면 넌 리타이어더 리타이어... 난넌 리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배모리에좀 고였다 이제 으악! 카트 고인물이다 카트라이더 너놈어 으악! 드리프트 안 뜨나? 으, 졌다, 이거. 됐다, 으... 나이 승리 있다. 이 자식. 근데 출구가 어딘가요? <웃음> 야, 이거 주... 왜 이리 길어먹어? 아, 출구 저쪽에 있다. 찾았다, 출구다! <웃음> 잘 있어, 이 녀석. 안 돼. 난 들어간다. 으으우 안 오. 돼. 오, 오, <웃음> 116초다. 아니 127전에 <웃음> 나이스 릴리다 <웃음> 아아 아 점수 아 <웃음> 나이, 왕관 습니다. 먹었다니 예스 어 왕관 어어 어. 왕관 먹었다 이 자식 이걸 봐라 나는 왕관이다 <웃음> 이 자식 나는 왕관이다 이이 녀석 나는 왕관이다. <웃음> 오케이 불만 있으면 다시 들어와라. <웃음> 아아 그런데 가야 돼 이제. 오케이 바이. 오케이 간디